근데 그렇네요. <웃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웃음>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많이 들어왔네다들어왔어 응. 응, 슈퍼스타 죄송합 상한 힘으로 끼워지고 잘 빠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센 것도 아니고 <웃음> <웃음> 너무 완 뺐나 봐. 파워를 누르면 됐어? 응. 밑 밑에 꼭 끼웠어? 응 이거 다 됐는데? 밑에 완전히 밀어봐 안 밀렸잖아 된거요응안 밀려서 현태야 응? 이거 끼울테니까 안 밀려나게 밀고 있어 이거 밀려주나봐? 스로폼을 밀어 아시트로폼을 밀어? 어. 됐어 이..이거 끌어당겨 됐어? 문, 문이 불어놔줘 여기? 그렇지. 있지? 그렇지 어 잘했어 이거? 응 어, 여기까지 돌렸어? 다 돌린 거야 아, 이거? 됐어. 16도? 아 지금 외기 온도가 1 6도란 소리인가? 아, 실내 온도를 25도로 해놓을까? 뭔 응. 뭐 시동 켜지는 소리도안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봐, 온도 맞추려고 바뀌었지? 엄청 조용하네 이게 조용한 가요 요걸 누르셔서 요거 요거 중간꺼 중간꺼 누르시고 위로 중간꺼 누르시고 오케이 중간 버튼 누르시고 위아래 단수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켰으니까 잡아라 연결해서 안에서 한번 실내 온도를 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달궈져 있을 때 달궈져 있을 때 그냥 끼우셔도 될것 같아요 흔들지 않으니까 끝까지. 끝까지 하시면 자연스럽게 끼워집니다. 한칸 아니면 두칸 오우 쪘다 해서 쭉 당겨서 금방 아, 뜯어 당겨서 뭐라 놓거냐 밀어서 미늘처럼 만들었어요 살살 돌리시게 제발 여러 칸칸 여러 칸 끼우시면 웬만에서 빠지지 않아오 따뜻한 것보다 조금 뜨끈뜨끈합니다 자 하고 여긴 볼트를 피스를 세 개를 박아 놨어요 미니처럼 반경하라고 빠지지 말라고 좀잘 찢어져요 찢어지는데 소모품이려니 생각하고 그 비싼 저기보단 날것 같아요 당연히 조금 이그 정도 제거 같으면 되겠네요 그래도 얼마나 떠나지? 테스트해보도록 하겠 따뜻해요. 일단만 했는데도 얘를 굳이 이렇게 한게이 파이프가 비싼 내열 파이프고 주름관인데 비쌉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원래 통짜였는데. 이만큼 길었었는데 얘를 잘라 가지고 모양이 형성이 돼그 성형이 됩니다 잡, 잡으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머리 위쪽으로만 가거나 그러면 이, 이 정도 어느정도는 형성이 되니까 쓸만하게 정도는 만들어야 되니까 자 잠깐 해선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 여기까지가 어, 제작의 완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작 과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 무시동이 더 좋나요? 그러면, 에라이 구매하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왜냐? 잔손이 너무 많이 가. 톱질도 해야 되지, 피스도 박아야 되지. 물론 제가 좀 바보 같아가지고, 그 토출구 쪽을 해체를 해서 거기다 피스를 받고 했으면 편하게 했을 텐데, 귀찮아서 하는 바람에 피스도 두 개도 엄청나게 힘들게 좀받고 그,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 아마추어가 하시기에는. 저도 아마추어지만 너무, 너무 많습니다. 고려하셔야 될부분 가성비 어쩌고 하는데 몸고생이 보약다를 늦셔야될것 같아. 그래서 제작 과정은 무시동 히터 제 입장에서는 절대 추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음은 수세미이 이걸로 미리 알고 있어서 유튜브에서 저도 바, 봤거든요. 네, 봐서 그런지 그 부분은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시동 히터 그 파워뱅크 대신에 그 집어등이 있었어요. 집어등이 있어서 이 잭을 한국 잭이라고 하는데 연결하는 거 그걸 미리 연결을 해놔서 조명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선이 있어서 그냥 커팅해가지고 해서 그렇지 이, 이 부분도 과정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작은 제작 과정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도 또 써봐야 되겠는데 오. 바람이 은은하게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이 정도면 한참 틀어놓으시면 되게 굉장히 따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시동 히터 가성비 무시동 히터 과연 좋을까 제 입장에서는 <웃음> 절대 비춥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이라 그런지 좀그 새고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창문을좀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그렇게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